현장 학습될 거니까 주의사항 알려줄게 네.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야 알겠지? 네! 네. 선생님 근데 네명안 왔는데요? 한명은좋차고한명은 여행가서 없고 명은 아파서 결석이야 얘들아 여기서 이제 밥 먹자 네! 다행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 병원으로 가보자. 네. 네. 얘들아 정말 괜찮니? 네. 네.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야 될 텐데. 안녕하십니까. 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진짜 봉기를 맞으셨다고요 네. 보통 봉기를 맞으면 아주 심각한 부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무정한데. 정말 아무 일도 없나요? 네, 제가 의사 생활을 한지 13년이 지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 입니다아 그렇군요. 유진아 네 왜요? 어, 심부름 좀 해줄래? 이와 앞마트에서 우유만 사가주면 되는데 귀찮아 알겠어요 어, 마트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순식간에 마트에 도착한 유진이는 어리둥절했다 수빈아 공부점아야 요즘 연필 잡고 있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아 처음엔 좀 놀아라고 한 번도 못했네 잠깐 줄테니까 밖에 나와서 친구들한테 놀다와 나와. 어? 이상하다. 난 그냥 생각만 했는데 자 오늘 용돈 5천이면 다시. 아 진짜 다른 애들 만원씩 주던데 엄마 장보고 올게 아나 아, 웃었네 몸이 작아진 서연이는 무슨 영문인지 신기하기만 했다. 아 공부하기 귀찮은데 나한테도 불신이한명 있었어요. 어 뭐야 너 누구야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안녕 난 너의 분신이야 내가 너의 공부를 도와줄게. 뭐라고 내불신 내가 생각만 했는데 초능력이 생긴 건가 그럼 나난 놀러 갈게 수고 좀 해줘. 저 새처럼 날아, 날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죽겠어 어. 둘이 다책 보고 있었는데 왜 저러시지? 어 이상하다 지금까지 친구들 다 조용히 했었는데 선생님 이상하다 선생님 왜 저러시지 안 그래도 피곤한데 엄청 피곤하네 아 시킴을 아 정말 시킴을 먹고 싶어 시키는. 아 정말 시킴을 아 정말 시킴을 어아 정말 시 선생님 너 오늘 갔다 올테니까 수학이팀 잘 풀고 있어 왜? 아, 와, 뭐야. 아, 아,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친구 덕기를 왕창 보내주지. 이야, 예. 야! 야, 너희들 유성이한테 그래 나중에 가만히 두지 않겠어. 다리 갈수록 친구들은 서로의 능력으로 장난과 싸움이 심해져갔다. 능력이 없는 친구들도 초능력이 있는 친구를 싫어하며 멀리하기 시작했다. 무서워. 언제 우리한테 해리겠지 모르잖나 그러던 어느 날 대지진이 일어나서 학교와 많은 곳이 피해를 입었다. 동양 용방구 일대 화재 다수 현장 상황 파악 후 신속한 구조 보고 바람 어, 웅침침 출출 뚝뚝. 통신망이 불안정해서 신고 접수가 원활하지 않아. 이번 대지진은 초능력자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이 도와준 덕분에 별 큰일 없이 넘길 수 있었어. 근데 그 이후로 선생님은 초능력이 사라졌는데, 저희도 그렇니? 저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음. 저도 그날 이후로 초능력이 사라져서 진짜 놀랐는데. 우리 반 초능력자들 초능력이 사라져서 되게 섭섭하겠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아니 뭘? 괜찮아요. <웃음> 그런 거지.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이제 초능력은 없지만 더 행복한 우왕의 4반 학생이 되도록 하자. 네. 네.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네.